지난 주말에 먹었던 맛있는 쭈꾸미볶음이에요 요 매콤하게 먹으니까 저 스트레스도 풀리고 짱 맛있었어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쭈꾸미볶음은 낙지볶음하고 비슷해요 재료는 어, 드시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다가 감자를 좀 넣을 거거든요 각가지 재료 넣으시고 요렇게 해서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. 양념만 요렇게 만들어 놓어도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나요. 쭈꾸미는 아주 깔끔하게 다듬었어요. 이거를 물기를 좀 빼셔야 돼요. 물기 있는 상태로 하면 물이 많이 나오니까 프라이팬이 달궈지면 쭈꾸미를 넣어주세요. 이 소리가 나야 돼요. 보이시나요? 이렇게 해서 살짝 익혀 주세요. 자, 어느 정도 데쳐진 쭈꾸미는 바로 이렇게 건져서 따로 놔두세요. 미리 양념해 둔 돼지고기 요거를 같이 넣고 볶을 거예요. 센 불에서 볶으셔야 돼요. 이렇게 뭘 넣느냐 양념장을 만들어 주셨던 양념장을 넣어 줍니다 이 양념장을 한꺼번에 다 넣는게 아니에요 한 반정도만 넣어주세요 저는 좀양념을 넉넉히 넣는 편이라 자 이렇게 해서 뒤적 뒤적 이렇게 줍니다 이게 지금 흰색이흰색이라 이렇게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간을 쎄게 안 했기 때문에 센 불에 볶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야 물도 많이 안 생기고 이렇게 맛있는 쭈꾸미 볶음이 된답니다 맛있는 쭈꾸미 볶음 저녁식 따로 맛있게 먹어 볼 거예요 이게 먹방 채널인지 요리 채널인지 알수 없지만 맛있게 먹어 보겠습니다 다볶아셨어요야 이거 매콤하니 아주 맛있거든요. 식어도 되게 좋아요. 지금. 같이 드셔보세요. 쭈꾸미다 먹고 지금 볶음밥 했거든요. <웃음> 진짜 위대한 것 같아요. <웃음> 이 볶음밥 빠질 수 없잖아요. 여기에 음, 신김치, 묵은지 좀 썰어넣고 김가루 좀 넣고 뭐 날치알 같은 거 있으면 좀 넣고 그렇게 음, 해가지고 참기름 좀 듬뿍 넣고 이렇게 볶아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많이 먹고 싶어요 <웃음> 와 이러다가 진짜 살찌는 거 아닌가 몰라 음, 또 봐도 영상으로 좀또 봐도 또 먹고 싶어요 아주아주 음, 아주 맛있게 먹었답니다 요 레시피대로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기초 말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 정말 맛있는 요리가 될 거예요. 맛있게 만들어 주세요 요거는 구독자님들 드시라고 남겨뒀어요 <웃음>